어, 정풍 기록 기록 촬영이 3월달부터 쭉 찍어와서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됐는데요 음,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팬이었던 감독님과 그리고 또 동료 배우들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저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, 음, 청춘을 연기하기에는 조금 나이를, 예, 그렇게 했는데,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, 그리고 진우가 비후감은 아니었는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. 뭐, 어쨌든, 잘, 예쁘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해준이랑 하요랑 정하. 그런 모든 인물들이 26부터 30이 될 때까지의 이런 어떤 깊게 전화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촬영했는데요. 뭐 그게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,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곧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잉! 사랑해주셔서 아, 감사합니다. 아. 사랑하는 수연이야. 또 쉰다. 축하합니다. 이걸, 이걸 들고 있어, 이걸. 큰 걸로, 큰 걸로. 저 생일이에요, 오늘. 고마워. 고마워요. 오늘 저희 팬커스에서 보내준 선물이랑 음, 잘 받았습니다. 바람. 너무 제가 아주 뭐 의자도 잘 쓰고 있고 신발도 잘 신고 있어요 저희 선물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만 수현 샤인 우리 샤인들 I love you